오늘 친구들이랑 연희동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거의 30분도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빨리 준비하고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아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오늘은 화장을 역대 최고로 대충 해야 될것 같아요 10분도 안 남아가지고 미쳤다 미쳤다 마스크에 안 묶게 파우더를 빵빵하게 빨리 눈썹 영상을 찍어야지 깨끗한 눈썹으로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눈썹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바쁘게 하는데 메이크업 되게 잘된 느낌? 릴바레 쉐딩 요즘에 또제 손에 잘 집히는 아이템이죠? 애교살까지 한 번에 쉐딩할 때 들어가야겠어요 지금 너무 대충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웃음> 사실 지금 빛도 얼마 없어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화장되는지 섀도우 팔레트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 마이섀도우 메리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썼던건데 정말 마이페이브예요 약간 코랄색감 위주의 팔레트? 뭔가 오늘 되게 대충하는데 나름 예쁜 느낌? 오늘 펄땡이도 얹어주고 아이라이너는 오랜만에 제가 이것밖에 안 썼었거든요 메이블린 하이퍼샤프 라이너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거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건 아리따움 아이돌래시 카라. 이것도 뭉침없이 되게 깔끔하게 발려가지고 괜찮거든요. 이건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레지스트 스모키 섀도우. 애교살 강조. 이게 애교살 강조용으로 진짜 좋거든요. 완전 추천해요. 되게 자연스럽고 딱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데요. 오늘도 로라메르시에 하이라이터를 사용하고 이것도 진짜 좋아요 입술 베이스는 홀리카홀리카 듀오밤 파마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바를게요 이거 진짜 MLBB 그냥 저는 이거는 단독으로는 못 바르고요 약럼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줘요 엄청 촉촉하고 입술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베이스로 바르기 좋아요 다음은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예전에는 베이스 립으로 발랐는데 오늘은 이게 메인이에요 이것도 색이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여쿨한테 되게 추천하는 템? 쨍한 거안 어울리는 여름 쿨톤 블러셔는 롬앤베러댄치크 블루베리칩 몇 개월 만에 써보는지 정말 오늘 화장 뭔가 되게 여쿨스럽다 여쿨 제가 네이버에서 봤는데 누가 제 퍼스널 컬러를 되게 엄청 분석을 잘하셨더라고요 보면서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분석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분석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웜톤 색깔은 누가 봐도 확 떠버린다고 <웃음> 저도 잘 어울리게 나중에 웜톤 메이크업 올려볼게요. 쿨톤이 웜톤인 척하는 그런 메이크업. 뭐대충했는데 되게 괜찮네요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 너무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마지셔워드 백이고요 그린 백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우로 남방 브랜드 이름을 살짝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블랙업에서 샀던 바지예요. 살짝 핑크빛이 도는 청바지. 안녕. 연희동에서 봅시다. 엄마 나갔다 올게. 엄마 나갔다 올게. 앞쪽에.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알 브레이크 타임 5시 반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웃음> 배고파 아까우니까 이거 <요거> 인증샷이라든지 <웃음> 아까워 예쁜데 여기 약간 사진 스팟 같은 거 같아. 배고픈데 어디 가야 되지? 아직 친구들도 안 왔어요 너무 졸려 핵시키야! 아 배고파 여기 카페 가자 여기 카페 있잖아 카페? 여기? <웃음> 어얘도건나다 <웃음> 여기 먹자 그래 여기도 응. 너 나름 예쁘네 주스, 트라스 네. 가시는 거고요. 네. 많이 참으시 드릴까요? 아? 갖다 주신다고? 응. 자리로 갖다 주말이보 <웃음> <웃음> 무서운 곳이네 예쁘다. 와우. 정말 건강해 보이는 주스다. 응. 약간 레몬이랑 자몽이랑 오렌지? 아. 아 이거 삼각대 가져올 걸 그랬나? 이거 왜 샀어? 응? 진짜? 왜 샀어? 아 진짜? 유명어 <웃음> 아니, 아니 원래 파일, 파해, 선짝 파일 잡았다? 근데 그 뭐지? 영국에서 맞아 이거 들어왔대어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음. 뭐 이게 올리브영에서 음. 판매한 거야 몰랐거든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눈가되겠어 몰라 이게 무슨 파스향 난다안데 향기가? 그게 음, 음. 파스향이 좋은 건가? 되게 되게 뭔등한시해어이쁘다 칫솔이 예뻐 가지고 아, 샀거든. <웃음> 아, 근데 이게 칫솔이 어, 이게 크기가 두 개가 있어. 이거와 이거 와 이거 둘배되는 거? 아 어, 넓은 거. 되 커. 맞아. 불편하데어 불편한 어, <웃음> 것 같은데 누가 사? 거기? 근데 편한 사람이 있대. 그냥 한 거기? 번에. <웃음> 몇번안 하면 된다. 예쁜 그래도. 이거 가지고 샀어. <웃음> <웃음> 요즘에 돈 없는데 오늘의 사치품이었 오늘의 하우이. 양치영국느낌 내려고요. 이거 내거 그냥 아, 사 30초 더사주어요 최소. 창글이야? 야어 좋지. 스쳤어요 사주쳤어요. 요사주쳤어야어 다시 해봐 어요 <목소리는> <또 없으면> <목소리는> <모오 목소리는> 탈라서. <웃음> 어, 나에 에비자 가서 꺾해줘. 그래. 그거 받고 뜨는 거 아니야? 스트 <웃음> <웃음> <이거> 하나 <웃음> <또 계신 거>? <웃음> <웃음> 적당히 세비야 갈까? 바로비야난비야가 좋아. 저창리아한 병이 바스랑 비프타치르 샐러드 하나랑. 이야 빠이야도 말이 있고 2인분부터 네드릴나 진짜 갈가 누가 봐도 갈가먹은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이 여기 너나 네. 먹... <웃음> <웃음> <웃음> 아, 내가 내가 누가 먹은 빵 먹을게. 네. 매매해 봐. 아프가부적해 봐. 이게 뭐지? <웃음> 먹던 빵전 <좀> 식당 <웃음> 참개월뒤습니다사생 <참기고> <웃음> <영상> 올리고 교수님. 그럼 <웃음> 6개월 뒤에 다시 뵐 때에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좋아해. 응 음. 왜, 정말 유럽인이구나 응 겉모습만 응. 이렇지 둘 중에 프렌즈 유럽인이야 차라리 겉모습은 유럽인이야 <웃음> 우리 애가 자연광이가 예쁘게 나나네소리가 <웃음> 직접 만든 생글이에요 마법의 <웃음> <저 바바베> 가루. <웃음> <바바베> 가루? 어려져라 <웃음> 응. 눈을 따 보니까 다 스무살로 이렇게 아름답게 찍어야지. 어, 맛있겠다. 예쁘다. 체리 주스 같은. 한글이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나의 묘약. 어려지는 묘약. 목소리를 내놓아라. 저도 한번해놓이랑고 했었는데, 그게... 할가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마 나와... 인만 나와... 설맛이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지와 설마 나와... 설마 나와... 설마 나맛 야채를 어... 먹어야 한답니다. 고기랑 먹어 없어요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맛있다. <웃음> 비행기 타고 <사고> 싶다. <놀람> <놀람> 냄새 좋다. <놀람> 이건 그거다. <놀람> 스 <놀람> <놀람> <놀람> 후다하다게맛다오 네, c 네, <따서> 음네 <그거밖에> 안 <들려>. 맛있다 원하려해다 어, 자꾸 <잘> 네는 <보이네. 웃음> 어, 알지? <안> 지가 아, 막, 막, 가지 막, 막, 막, 아아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얘네 막, 막, 이 막, 막, 막, 막, 막, 그강가 내가 막빡쳐가고다음 날에 너희 집 앞에서 막 미워했다고? 어? 진짜? 아니, 얘네 집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왜 찾아갔어? 그러니까 아니, 야 우리 집에 같이 갔어. 그러 언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래 어쩔 때 어떻게 하나가 어, 세, 집에 막 집에 같이 가게 됐는데. 그지고 같이 놀았어 집에서. 어. 난 그때 우리 자리도 아쉽게 올라. 1분단에 여문 옆에. 창문 옆에. 근데 내 지갑은 안건졌더한 2, 3천원밖에 없었돈나 2, 3천원밖에 없어서 너가, 너가 거 돈이 많아서내거 냈던 거 막. 내, 내, 내, 내, 내 지갑이 었어그 지갑 어, 왜냐면 내 지갑이 명품 그거 좀 약간 최상급 실선 지갑이었어. 짝이 카드 이렇줬어어 내가 화장실실서아 그거가 뭐 맞냐? 어. 확실뭐떨어질 때는 뭐가 와서 안일 내가 앉았는데 앞그앞 응. 그 받는, 이렇게 가는데 저앞 카드가 있는 그앞칸에 뭐야 이 가는 렇게아티모니 카드랑 뿌려 카드 몇 개가 막 뿌려져 있어 <EK> 진짜 하늘 개입다. 하늘 너 이렇게 고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자 근데 나 계단 하나 오르니까 수고하시리 이거 아무것도 지었지? 생 초콜릿 진짜 그 테이블이야 아, 이 테이블인가? 어. 테이블이긴 한데 다용도 아닐까? <웃음> <웃음 <웃음> 다용도, 다용도 아니니? 우스크 <목소리가 높아진 소스> 아무도 없 어. <목소리가> 짱 이뻐. 하늘이 약간 도와주기도 했고. 찍어줄게요. 마스크 쓰지 못했어. 진짜 달다. 캠송샷. <목소리가 내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목소리가 내기> <목소리가 내기> 안녕. 우리가 전생했어. 전 수정이의 집 놀러왔어.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집들이 나이거든요. 이 여기. <웃음> <오늘이> 편한데? <먹을까>? <웃음> <웃음> 자, 다시. 어, 뭐야. 놀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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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던, 따다다, 딴, 이거이 있다, 이거 다다다다다다다아이다 기억나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따다 그,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네. <웃음> 뭐야? 뭐야? 진짜. 그냥 양이형다뭐야 거의 해야 양이형야고양야 형님. 고양이 이 형님. 고양이 형님. 고양님이형이형이 형님. 고양이 형님. 고양이 송이 네, 되게 좋다 우리 동네잖아 명적하기야기야손손손가 아, 응. 보다 야, 손 만져라, 생? 만지기 봐. 아 귀여워. 아 너무 착한데? 아 털이 같아. 어 털이 같아. 어, 야나큰개 키우고 싶다. 만지는 느낌이 다른데? 면적이 더다 어, 머리통이. 어. <목소리도> 오, 귀여워. 아, 귀여워. <목소리도> 반려 장인의 실력. 젊음에가루놓고 아. 빨꼴빨꼴빨꼴빨빨빨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담았거든요? 편의점에서 이거 샀는데 아이폰,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예요 이래, 이래요? 누가 찍어주고 있어? 어, 근데 이거 이게 열어서 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전원 온, 오프 버튼이 데 이거 온으로 켜고 음. 꽂으면 은 원래 이거 없었는데 가자! 아씨 개사랭인데? 어! 아 너무 신기해! 나 신빙인데? <웃음> 대박! 대박이야. 대박! 개 신기해! <웃음> 이제 다 씻고 와가지고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번에 겟레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영상에서도 몇번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늘 쓰는 구달 맑은 어성초 신정 에센스거든요 세수하고 바로 직후에 이거를 바르는데 이게 에센스다 보니까 그냥 보통 토너보다는 촉촉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세수하고나 하자마자 건조하고 땡기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이거를 달려가서 발라주고 있어요 피부가 엄청 예민한 날이나 진정이 필요할 때는 이거를 스킨팩을 해주는 편인데 귀찮아서 잘안 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정말 좀 위급한 상황일 때 그때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이게 제가 지인들한테도 많이 추천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인정받은 그런 애예요 오늘은 살짝 귀찮고 피곤하기 때문에 스킨팩 말고 이 카밍풀 마스크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게 티슈처럼 뽑아쓰는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것도 피부 진정에 좋은 제품이거든요. 진짜 좋은 거는 제 이렇게 집게가 안에 내장도 있어요.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건져서 그냥 펴가지고 얼굴에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진짜 스킨케어 막 이런 거 저런 거 쓰기가 너무 귀찮고 피곤하다 하는 날 그냥 이거 발라주고 가만히 있어요. 약간 향기도 바카향 뭔가 편안한 향이 나가지고 이게 약간 그런 영양감 있고 그런 마스크 시트랑은 다르게 그냥 스킨팩 하는 느낌? 이게 가벼운 사용감이라서 속 건조도 잘 자가지고 피부 진정도 시켜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뒤에 떼어내면 돼요. 이러고 핸드폰 좀 하고 있으면 시간이 훅훅 가거든요? 이제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입술을 촥촥촥촥. 이 하고 있으면 되게 시원해져가지고 쿨링감이 너무 좋아서 여름에 하면 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상쾌해지는 느낌? 마무리로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 제품 역시 피부 진정에 아주 좋은 한율의 어린쑥 크림이에요. 쑥이 어릴수록 강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효능이 좋은 시기에 채집한 어린 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엄청 무르지도 않고 엄청 묵직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제형의 크림인데 제형이 그렇게 묵직하지 않다 보니까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일상 속 3대 피부 자극이 있는데 어, 열감으로 인해서 붉어진 얼굴이나 긁고 잡아 뜯은 얼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극받은 얼굴을 진정시켜줘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엄청 간지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얼굴도 바르지만 몸에도 긁어가지고 엄청 자극받은 부위들을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 깊숙이 24시간 동안 수분장벽을 만들어줘서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에도 촉촉함이 어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제가 사용하면서 향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약간 놀랐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꽃 시장 있잖아요. 꽃집, 꽃 시장 이런데서 나는 꽃 향기가 되게 나요. 이게 쑥향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백합, 꽃다발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향기가. 여성분들이 모두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향기. 목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스킨 케어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잘 거예요. 피부 진정에 좋은 수분크림 찾으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